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마켓입니다 에, 오늘 이 시간에도 어 둔산동에 있는 상가 건물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 그림에 보시는 이본 건물인데요 어, 외관도 어, 네모 빤뜻하니 아주 어, 좋습니다 음, 외관 뿐만 아니라 임차 내역도 어, 비교적 안정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매매가는 현재 55억에 나와 있습니다 예, 위치는 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어, 대전 둔산동 중심 상업지역 내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선 위치 지도나 위치상으로 한번 살펴보실까요 어, 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 대전의 예, 중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 둔산동 이렇게 이 물길이 아주 잘 감싸고 있는 이 지역을 두, 대전 둔산동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어 시청 대전시청이 위치해 있고요. 어 그다음에 정부청사가 이쪽에 위치해 있고 어뭐 어, 이제 예, 구청부터 어 지방 어, 대전 교육청 그다음에 지방 대전 지방 노동청까지 다아 어, 이쪽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쇼핑하고 교육 또 숙박 어. 어, 행정 복합 도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백화점도 여기 있고요. 해당 매물이 위치한 지역은 이쪽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청사에 가고 시청역 약한 500m 이내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다시 해당 매물로 돌아와서 어, 이 건물 어, 모습인데요. 어, 건물 내역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예, 매매가 55억으로 보시면 되고 대지가 232평입니다. 어, 대지가 아주 상당히 크고 어, 네모반듯하니 아주 건물도 잘 생겼습니다. 건축 년도는 어, 어, 아, 아, 아, 건축 면적이죠. 건축 면적은 190평씩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면적이 1248평 나옵니다. 연면적 네, 중공년도는, 음, 2000년 2월에 준공됐다고 보시면 되고, 승강기, 한대 있고, 주차가, 기계식 주차, 어, 38대하고, 어, 5개의 자주식 한 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9대 될수 있고요. 대출 관계를 살펴보시면, 대출이 현재 22억 7천 정도, 어, 실 채권액이, 이렇게, 대출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고, 어, 현재 공실이 있는데 공실이 음, 지하 1층하고 어, 또 지상 7층에 두 개가 공실이 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는 이제 노래방이 있다가 나갔고요 지상은 이제 어, 사무실로 쓰시다가 지금 공실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월세 합계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1925만원 어, 정도 어, 나오고 있습니다 만실 가정했을 때는 지하하고 이제 7층이 찬다고 했을 때 2,250만 원, 2,3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공실 가정하에 현재 수익은 월 이자를 제한 비용이 1,261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현 5. 6%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요. 어, 보증 어, 오타가 났네요. 보증금 합계가 어, 3억 7,500만 원돼 어, 어, 있고 어, 실투자금액은 28억 5천 정도 어, 현재 예,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실 현황은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하 1층과 지상 7층 어, 만실시 약 7% 어, 수익성이 보장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쪽 둔산 지역 상권은 아,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청역 청사역 500m 이내에 거리에 있고요 어, 대전 둔산 중심 상업권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백화점 관공서 또 금융하고 어, 쇼핑 숙박 밀집 지역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해당 매물 창 깔끔하니 예, 괜찮습니다 한번 여유 있으신 분들은 한번 눈여겨 보시면 향후 만실이었을 때는 아주 참 우량한 매물로 보셔도 손색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현장 촬영을 했는데 한번 연결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켓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 층은 분산동 중심 상업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갤러리 타임월드도 있고요. 어, 둔산동 중심 상, 상업권 내 지역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어, 나온 목적은 오늘 어, 어 중대형 어, 상가 건물, 어, 오늘 상가 건물입니다.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매매가 5 5억에 나와 있습니다. 어, 대지가 어, 232평 정도 되고요. 네, 바닥 건축 면적은 예, 100 90평 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어, 지상 7층 건물입니다. 8층은 기계실하고 어, 어, 승강기 관리가, 어, 관리실이 되어 있고요. 오늘 아침에는 제법 날씨가 굉장히 어, 좀 쌀쌀했습니다만 이제 점차 어, 기온이 좀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 가을도 이제 한참 무르익어 가고 있고요. 아주 어, 쾌적하니 좋은 날씨입니다. 네, 오늘 어, 목표 건물입니다. 바로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1층은 어, 한우집하고 어, 밥집, 국밥집이 이제 들어와 있고요. 어, 2층부터 어, 7층까지는 각종 사무실, 내지 건설사 등이 예,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건물 어 예, 일반 보행자 통로가 건물 예, 옆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어 코너 완전히 코너 각지라고까지는 할수 없습니다만 예 보행자 도로가 있어서 어, 예 코너 각지라고 보셔도 무망할 듯합니다 어, 외관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1층 모습이고요. 예 건물 내무 반듯하니 아주 좋습니다 연식은 2 0 2000, 0 0년 2월산입니다 비교적 아, 외관도 깔끔하고 어, 건물도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주차는 기계식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예, 뒤 건물 뒤쪽에 주차장 입구가 있는데 건물 뒤쪽으로 한번 음, 돌아가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차장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기계식 주차장으로 5개 한대될수 있고 기계식으로 38대까지 될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 상황은 앞에 보시는 도로가 한 25m 폭이 나오네요 25m에 보행자 도로 8m가 적혀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옆쪽에는 각종 이제 숙박시설이 이렇게 어, 밀집이 되어 있고요 건물 뒤쪽으로 와서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옆쪽 숙박 시설 주차장이고요. 어, 보시다시피 건물 뒤쪽 모습입니다. 기계식 주차장. 어, 38대 될수 있고 어, 옆에 이제 한대 정도 어, 5개 주차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좀 뒤쪽으로 가서 한번 어, 보실까요? 예, 네, 건물 후면모습입니다 예. 비교적 외관도 깔끔하고 어 건물관리도 잘 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쪽으로 어 한번 돌아가서 건물 내부로 한번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음 이쪽에 이제 건물 옆쪽에 있는 도행자 도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시간이 다가오면서 이제 예 직장인들이 이제 외부로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본 건물 옆쪽에 위치한 보행자 도로 모습입니다. 여기는 응? 주차장이고. 지금 1층 모습이고요. 엘리베이터 모습입니다. 승강기 모습이고, 어, 이쪽에 이제 남자 화장실 모습이 안쪽, 어, 남자 화장실, 어, 반대쪽은 여자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피난 계단이 이제 건물 교무가 있기 때문에, 어, 이쪽 음, 후면모습인데 관리사무실이 있고 피난계단이 이렇게 하나가 위치 있고 어, 또 이제 반대쪽에 아까 화장실 쪽에 피난계단이 예, 또 하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이 예, 예, 피난계단, 두번째 피난계단 모습입니다. 1층 지하로 어,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모습이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 7층부터 한번 다시 한번 도구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겉에만 살짝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반대쪽 계단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쪽 두 번째 계단으로 나와 있고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층은 이제 조개 사무실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연기학원이 들어와 있네요. 4층으로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그재그로 이제 국는단에두개 그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4층 모습입니다. 4층으로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층은 장계인데, 4층은 어, 교회 단체 관련사무실의 입장에 빛는듯 합니다. 5층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5층은 건설사가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계단으로 해서 6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음, 6층으로 올라와 있는데 피부관련 업체가 입점이 되있는듯 합니다. 네, 반대쪽 계단으로 다시 올라와서 어, 옥상에 와 있습니다. 조경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고요. 어, 옥상 모습입니다 예, 바닥도 아주 짱짱하니 어, 아주 괜찮습니다 어, 관리도 아주 비교적 잘 되어있고 어, 반대쪽이 에, 승강기탑하고 기계실이 이렇게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지금 지하 1층부터 해서 어, 지금 옥상 8층 기계실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한번 살펴요 보았는데 이제 본건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매가 55억에 나와있고요 음, 어, 건축년도는 2000년 어, 어, 2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대지가 232평 음, 조금 넘고 건축 바닥면적이 190평 정도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음, 1249평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차는 기계시 38대에다가 5개, 대 39대 될수 있고 승강기는 1대 되있습니다. 피난 계단이 이제 두 쪽으로 이렇게 나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도로 상황은 앞에 이제 25m 도로하고 보행자 8m 도로가 접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임대차 관계는 이제 현재 에, 지하 1층에 노래방 있다가 지금 나가서 에, 공실인 상태고 어, 7층이 전체 공실입니다. 에, 그래서 현재 보증금 합계는 3억 7,500이 들어가 있고요. 월세는 월세 합계 1,925만 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채권액은 음, 22억 7천 정도 어, 돼 있고 어, 한 이율은 3.8% 정도 부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월 지출이자가 한 700만원 초반 718만원 정도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투자금액은 28억 한5500 정도 나오고 있고요. 월 순수익은 이자를 제외한 순수익은 1260만원 정도 월 순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 연 현재 공신에 있는 상태로 연 수익률인데 예, 연 1억 4,470만원 정도 어, 수익률로 따지면 연 5% 정도 조금 넘는 상황입니다 어, 만약에 이제 7층이 만실이 되고 어, 지하 1층이 예, 만실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7%가 어, 넘는 어, 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임차 내역은 뭐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 한 층당 1층 에서는 어, 보증금 한 1억 1000 정도에 예, 합계 두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예, 한 600만원 한 2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한 층당 예, 이제, 평균으로, 이제, 말씀드리기가 많은 게, 이제, 어, 저층일수록 좀 임대료가 높아요. 그래서 2층은 한 350만원 정도 받고 있고, 예, 보통 4층은 한 230에서 270 이렇게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층만, 예, 임대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어, 한 220만원 정도 더 추가 수익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6%가 넘고요. 지하까지 나간다고 봤을 때 7%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둔산동 상업지역 건물, 상가 건물을 하나 소개해드렸는데요. 아주 건물도 네모 빤따단니 좋고 위치도 아주 그만입니다. 눈여겨보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동산 마켓으로 연락 주시고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